애고가 따라오게 못하면 그 리더십은 꽝입니다. 애고가 못 따라오면 여러분이 아무리 양심을 해도요. 애고 못 따라오면 끝이에요. 아침형 인간 좋다. 내일 아침에 무조건 4시에 일어난다. 애고가 못 따라오면 끝나요. 그냥 그날 한번 그러고 큰 좌절감만, 상처만 있고 끝나요. 뭘 해도 안 되는 자 애고에 대해 부정적 자아상만 생기고 끝나요. 아무리 좋아하고 해도. 어, 남들, 남들 다 저거 잘한대요. 자기가 봐도 양심적으로 옳은 일 같아요. 나는 잘안 돼요. 그럼 그걸 럼그 받아들여야 돼요. 여기서 어떻게 내애고를 구슬려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할까? 그걸 연구해야 되는데 남들 다 되는 거 보고 남들도 다 그냥 흔쾌히 통큰 기부하는 거 보고 나도 했다가 쓰려가지고 못 견디면 이게 다시는 기부 근처에도 안갈거 아닙니까?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. 저는 항상 냉정히 리더십은. 우리 선수가 다른 팀보다 더 나으리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모자란 점이 뭔지, 잘하는 점이 뭔지 냉정히 항상 보시고 그래도 이 선수층을 가지고 저쪽보다 육바람에 있어서 뒤지지 않는 성과를 내려면 나는 내 처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항상 연구하셔서 남들이 막 10승에서 기뻐할 때 나는 1승이라도 하면서 또 기뻐하고 같이 따라가 보는 거죠. 십승 못했다고 안타,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에고로만 비교하면요. 저쪽이 십승한 것보다 내가 일승하기에 정말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도 양이 안 차요. 일승하고도 십승한 사람 야, 일승해서 좋겠다. 내가 일승해서 좋으면 십승한 놈은 뭐 그러면 <웃음> 극락가냐? 뭐 이런 식으로 삐뚤어져 있으면 이게 육바람일 공부라는 건 하면서 마음에, 자꾸 마음에서 자꾸 마음에 상쾌감이 올라오고 법열이 올라와야 되는데 나의 못난 점만 자꾸 껴안고 있으니 재미가 있나요. 그런 육바람일은요. 곧 멈춥니다. 지금은 하고 계셔도 무슨 빌받으신게 있으니까 지금은 혹시 하고 계실지 몰라도요. 예언하고 제가 장담하건대 불운과 멈춰요. 안하게돼요 그런 거 말고 지속적으로 점점 발전해가는 육바람일을 해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인 거고 리더십을 잘 부리고 계신 거거든요.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마세요. 본인의 최악의 모습을 봤어도 어, 내 최악의 모습이 무엇로 새롭게 나온 건가요? 원래 이랬지. 제가 기대가 컸던 거고 제가 제 애고를 오판했던 거죠. 아, 이제야 자명해졌다 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. 그래서 그내 애고의 처지를 보게 지 마시고 이 애고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멋지게 육바람이를 했다 하는 그 경험담을 쌓아가시길 바라요. 내 애고를 가지고 내 그런 문제 많은 애고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구슬려서 육바람이 분석을 통해 <웃음> 육바람일의 카르마를 만들어내는지, 작품을 만들어내는지, 한건한건 한건 작품을 만들어내는 창작자가 되시길 바라요. 그러면 죽을 때까지요, 죽을 때, 아, 내가 그래도 육바람일로 만든 작품이 꽤 되지. 문제도 많이 일으켰지만, 내 삶에서 내가 육바람일로 만든 작품도 꽤 되지. 그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고, 인류를 또 도와줄 거다 하는 그 뿌듯함이 있어요. 자기가 한 멋진 작품들. 요거 어디 안 가고 우주에 아주 불변으로 새겨져 있다가 그게 또 저를 다시 도와줄 거고 또그 작품이 인류를 도와줄 거 아닙니까? 저도 지금 계속 작품 만드는 거죠. 촬영해서 또올리고요한건한 뭐한 건의 작품이 저한테도 도움이 되지만 많은 인류한테 또 자극이 되겠죠. 양심적으로 살아보는 어떤 그런 어떤 체험담이 자꾸 올라오면 자극 받지 않겠어요? 나도 해볼까?